자고 일어났더니 아휴 아 자고 일어났더니 배고프네 아니 아유. 아니 방이 왜이래 아유, 뭐야, 질질, 질질, 질질 <웃음> 아유, 아유 밤에 비가 오더 이게 뭐야 아휴 밤에 비가 오더니 이게 뭐야 방이 왜이래 당구님 오시던 날 난리는, 난리도 난리 아니다 옛리들로 와봐 이거 내방 꼬라지 좀 봐봐 이게 왜이래 왜이래 왜, 이래, 왜, 왜 이래. 그래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야너 수박만 줬지 아주 다 잃었다 다 잃었어 야너 빨리 와나 빨리 와서 내방어디까 해병해 뭘뭘왜왜 왜? 너... 야야야야야 야, 야, 야, 뭐너 아, 아... 이거 아, 어떻게 할 거야 내방좀봐오야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보수해 달라고 해야겠네 어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비 와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 아니 이게 뭐야 야 어젯밤에 비 왔어 근데 야 어젯밤에 비 왔어 근데 아 몰랐네 양이야 어으 이게... 너뭐 하는 거야? 어? 아니 뭘뭐왜뭐 그 왜, 뭐, 왜? 네가 왜내방 인테리어를 해? 어? 아니 아니 너너 이거 바꾸고 싶어 할까 봐 내가 어아 이거 어차피 천장 갈 건데 천장 갈 건데 그럼 내가 그 먼저 이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야 형이 어떻게 어. 나한테 떨어지기도 전에 먹을 수가 있어? 어? 얘들아. 어 너한테도 쏟아졌잖아. 어 좋은 아침. 언니, 어? 찬찬야찬찬찬찬찬찬찬찬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나찬찬찬더나찬찬찬찬찬찬찬찬찬아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아찬찬찬찬찬찬고찬찬찬찬찬찬찬찬아찬찬찬찬찬찬찬아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아 그거 가서 준비 좀 해줘. 나 아리랑 같이 애들 깨워서 갈게. 먼저 어? 가서 준비 좀 해줘. 울지랑 같이 가있어. 어 근데 어, 그게 어디야? 야, 식당에 어. 식당에. 식당? 아 그래 가자 가자. 여기 어, 내려가면 바로 식당인간데 그지 어어. 응. 응. 가자 가자. 아리랑 애들 깨우고 나, 갔다 올게. 그래 그래. 아. 가자 가자. 근데 내려가는 김에 서재 애들 같이 깨우고 같이 내려가도 되지 않나? 모르게. 응. 문인이 준비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은데? 아 맞네 맞네. 어. 태라라. <웃음> 어? 어. 어. 계속 야, 왜, 저기서 어? 야, 왜저기서 자? 우와. 이게 뭐야? 뭐야? 왜 둘이 여기 있어? 아니, 너왜 여기서 자고 있어? 나 어제 밤에 못 잤어. 어? 어? 무서워서? 방이? 방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났단 말이야. 어, 야, 저... 그럼 옆에 옥순의 방에서 같이 자지. 옥순의 방, 옥순의 방 따뜻해 보이던데. 여기 벌써 왔나보네. 그래서 아, 옥순이 방 갔는데, 여기 가에 있을 때구나. 잠깐 기다려봐. 옥순이. 아유... 어? 아... 뭐난 축축한 아침이거든? 아, 아우, 배고파. 양아, 빨리 좀 줘. 언제까지 기다야 돼? 소금, 주먹밥, 민두, 샌드위치, 구운, 순무 어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맛있겠다 자자 자, 줄, 줄 서도록 해줄 서도록 해나와 나와, 내가, 내가 나와나와나와나가나 아니 나. 이것들이 나도 밥꾸죠 내가 1이야 나와 얘들아 어, 잠깐만 아줄잘 섰네 기다려봐 그치 어, 어 일단 어 일단 이거. 이거는 두 개씩 받아가고 아니야 그거 세 개씩이야 어 이거 세 개씩이라고? 어, 미안 사실 더 많이 받고 싶었어 자자 자, 자, 이거 일단 일단 두 개씩 이거 먼저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배씩 다른 거또 있거든. 내가 오, 받았어. 옥수 받은 바퀴식이나 자들 받아. 았 울지 울지 아, 받어 울지. 진심소. 울지 받았어? 어나 받았는데. 나 주시오 그럼, 나. 어 그래 그래 이거 금소 주면 되겠다. 그럼 두 개. 아두 개? 어 울지 아, 아니 아니. 결아. 빨리 아, 주시오. 방, 방금 받았어. 빨리 주. 자자 아리 아리 받아. 야 옥수 너 비켜. 아니 방금 아. 받았어. 소금 주먹밥 야 근데 이거는 왜 개수가 이렇게 애매모호하냐? 어? 그럼 1등 먼저 많이 주라 어? 뭔 소리야 그렇게? 나, 나, 아, 아, 나와 어? 나와 나와 아니 나 진짜 죽을 거 같소 그... 빨리 밥좀드시고아 알았어 알았어 자자자자 기다리시오 이거는 이건아 9개씩 주면 될거 같소 아니 잠깐만 아, 야줄 서서 받아돼 맞아 줄 서서 받아 나, 나 1등으로 샀는데 어? 근데 어쩌라고 어? 아. 몇개 받았어? 솔직히 말해 나 2개 구라치지마 어네 개. 아, 이자. 자, 자그 다음, 그 다음. 아, 자난 순무와 이 수박만 있어. 자, 그리고 약, 약 금속, 금속. 나 이거 하나 있어.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미정이. 아. 민두 샌드위치랑 중어밥 중에 민두 샌드위치는 여기로 줄을 서고 네네명 선착순이야. 아, 와. 민두 실소 어? 나 민두. 그럼 여기는 여기는 소금주먹밥. 따딴 너왜 자꾸 안다해! <웃음> 한쪽에만 주사! 한쪽에만! 보민 도할수있잖 <웃음> <웃음> <싶고, 웃음> 이쪽도 서고 싶다 자우 울지부터 받아 이거 비, 자 이제 뒤로 가시고 옥수 보민도 못하니? <웃음> 자 그러고 야너 지금 침을터냐 뒤질래? 어, 어? 요즘 시국에 그래도 되는 거야? 그니까 <웃음> 러자넌 이거 <웃음> 더 받아가 좋아. 아니, 이거, 당구님이 하시는 이 명문 학교의 밥이 이거 소금 좀먹밥 밖에 없는 게 말이 돼요? 그니까, 러 야, 너네, 너네 집 되게 부자잖아, 금소야. 너네 집이 또좀 그 협찬 뭐 이런 거안 돼? 그런 건 없어. 너네는뭐 식품업 종사하잖아, 식품업. 근데 그렇지, 그거 안 되나? 그렇지. 아, 그런 건 없어. 아 이거, 뭘있다 어제는 좀 많이 멋있었는데. 선착순 한 명, 빵 줄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거. 나와 나와 나와 야. 나와, 나와. 야나 맞지 만하고 얘가고 누가 내걸셈쳐 가지고 갔어 누가 가져 간지 난 모르겠어 근데 다들 여기 앉아서 먹지 왜 서서 먹어? 아 그러게 아이고. 어 나도 근데 서서 먹었어 안지림도 어. 없네 안지림도 없어 역시 옥수가 대지라 가지고 양아 어. 너 어, 앉아 있으면 어떡해 왜? 너는 우유 당번이잖아 어? 아니 여기 점호한다 하지 않았어 아침마다? 응 음. 아니야, 저녁에만 아, 한다 했어, 저녁에만. 아, 저녁에만 하는 거야? 맞아, 아 그럼 나보고 가라고? 그럼. 야, 나랑 같이 가 줘. 반장이잖아. 어. 가자. 야, 그럼 서재 그냥 먼저 가 있다. 봉재는 하나다. 울지야, 너도 와. <웃음> 아니, 아니 가자. 마시고, <웃음> 네. 아, <피직한다고> 이거는 <웃음> 바로 울기신 작전.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마침 비도 오는데 뭐. 어? 아리 어. 괜히 반장했다 싶을 때. 아니야, 주. 왜? 방이 가습기 튼 것처럼 좋더라 아오야 그러게 완전 촉촉하더라 어, 어 완전 샤워했겠는데 너? 샤워 공짜라고 좋겠다 그럼 어. 어, 갈기 말리느라 좀 오래 걸렸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어차피 오늘 비 오는데 뭐 갈기 말릴 필요가 있을까? 와 어. 여기 비 오는 거봐 어? 와 짱이다 뭐야 여기 원래 뭐, 여기 나왔어 야 이거 알이 안 데리고 와서 큰일날 뻔했다 아리야 길이 어디야? 너 아직도 몰라? 어 아직도 모르지 나는 그돌아다니면서 적응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먼저 외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양아 너 주먹밥 별로 안 좋아해? 어? 왜? 어? 아니 뭐 아까 별로라 그래서 어? 어 아니 그 여기 그좀 학교 좀 치고 좀 별로다 왜냐면 이게 좀 뭐랄까 그 어? 우리 좀 큰일 하러 온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근데 소금주먹밥밖에 안줘? 그렇다는 거지 응, 나도 음 나도 금소말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였어 그렇구나 그럼 너뭐 좋아해? 나는 토핑이 많은 걸 좋아해 그니까 러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니까 소금주먹밥은 소금이랑 밥밖에 없잖아 근데 어. 뭔가 그한 가지 요리의 재료가 한세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 음. 그렇지 울지가 내 그건가보네 마지통가보데 그치? 헉? 어? <웃음> 뭐야 알바 구하는데? 어디? 어. <목소리> 어, 뭐야 알바 급구 뭐야 뭐야 우와 매점 대박이다 난다 음. 도둑질하다 걸려 <목소리> 도둑질하다 걸려 와 도둑 매아. 와 도둑인데 대박 안녕하세요 와 하이하이 반가워요 와 아유, 이거 바람 뭐야 바람 바람 와 매매 이거 뭐예요 매쌤 이거 뭐삼와 <목소리> 이게 뭐죠? 어, 뭐야? 뭐 해먹는거야? 우와 우와 컨덱이 먹으려고콕스 <웃음> 아! 이거 몇쌉 우리도 주나요? 살거야? 어. 아 진짜 각박하다 각박해 아니 양이너 무슨... 어제 쿠 있잖아 아 맞다 맞다 맞다 나 당첨 그거 있지? 어! 잠깐 기다려봐 오, 당첨됐어? 량아, 있지 않았겠지? 예, 예. 아 그치 그치 그치 <웃음> 어 있지 않았지 여기 어. 그 당첨권 있어요 오. 잘찾았구만뭐뭐 뭐 주나요 뭐 주나요 이 당첨권 오늘만 쓰나요? 또 있는데 하나 더쓸 때는 내일 써도 돼요? 아 그럼 그럼 헉, 근데 막 뒤에 가격표 있네? 근데 나돈 없는데? 저 당첨 쿠폰 그것은 쫀득이 두 봉이랑 슬러시 한잔좋 네, 맛있겠다 슬러시 여기 어떤 맛먹을요? 어 이거는 이건 골라인가요? 왼쪽은 그치? 골라 골라 복숭아 보라복숭아, 아, 그럼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먹을래요. 한번 해볼려? 예. 여기다 기계 얼루 만져줘. 오! 오! 야 아, 쫀득이. 얼금. 아! 네, 구워 먹을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이거 뭐야? 그어 노나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굽죠? 그냥 이렇게. 쫀득이 들고 얼루 만져. 와우. 어. 와우. 와우. 노노 오, 들었어? 뒤집었어, 뒤집었어. 와! 이거세개 나온다. 맛있겠다. 봐봐 울지도도 먹어 와, 어 이따가 이거 이거 이거 갈게. 이거 또 주세요 이거 이거 하나 이거 더 굽게. 아, 됐다 됐다. 와 대박 대박. 아까 너희도 슬러시한잔할테한 잔씩. 아, 아, 저희도 정신 나요? 와매사 진짜 오진다. 대박. 역시 역시 시작가에서의 예, 네. 제일 멋있는 사부. 입에 짜크로 갈게요. 진짜. 수다, 어떤 방법을요? 고랏 고랏 자울지야 이거 하나 더 보다가 존디기 아아 아, 고마워 음. 어, 맛있겠다 울지는뭔 이거... 소리야? 어, 저 복숭아요 어어 어, 이거 종소리 아니야? 음, 이게 뭐야? 사람. 감사합니다 야, 야, 우리 그거 다 챙겼어? 여기 원래 온 목적은 야. 받았지? 얍 가자 가자 가자 애들아 가자 가자 어 근데 워! 여기 매점 어? 알바 구하시나요? 어 그럼 알바 구하지 <웃음> 알바 뭐 하려? 뭐 구하신대요? 요, 요.. 요.. 이게 쫀득이 구하는 걸 좀.. 아 쫀득이 구하는 건 이래요? 어 저.. 저 할래요 관심 있어? 네 저. 쫀득이 구는거 말고 다른 알바는 없어요? 완전 잘 구해요 좀더 오피를 해보지? 저 동생들한테 동생이 11명이나 있는데 헉. 제가 쫀득이 진짜 많이 구워봤거든요? 아 진짜 잘 굽습니다. 장인이겠는데요? 인정다리인정다다 그래, 그래, 그래. 이거는. 그럼 네. 오늘 수업 끝나고 그 바로 오면 네. 되고 어, 하루 일급 원양 주겠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짱이다. 아, 와, 다른 알바 없나요? 쫀득이 굽는 거 말고 쫀구 말바 말고 다른 알바는 없어요? 슬러신 알바 없어요? 슬러시 알바 안고 하시나요? 그거다 같이 할 텐데 쫀득이라. 아, 좋구나. 아, 두 명은 안 필요하신가 보다. 뭐으니까 어... 이제 빨리 가자. 한그 쿠폰 지금 쓸 거면 쓰든가. 에이 뭐 다음에 쓸게요 다음에. 에이. 그래 그래. 나도 다음에 쓰지 뭐. 됐겠다. 얼른 가라.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와 울지야 뭐해? 어? 이거 경고문 지금부터. 이따 수업 끝나고 내 누가 뭉쳤나 뭐 본데? 그래 그래. 그러게 뭉쳤나 봐 누가? 네. 빨리 와 울지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아리야 빨리 길좀 찾아봐. 너 진짜. 왜? 아니야 왜왜왜 너 왜, 왜? 속으로 삼킬게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야 속으로 왜 삼켜 근데 속으로 삼키지 그럼 배터? 배으면좀 그렇지 응. 아, 원래 그 입은 삼키라고 있는 기관이니까 그지? 응. 그렇지. 뱉는 거는 똥꼬로 하는 거고 어. 네 그러니까 두개 달린 <웃음> 거겠지? 그치 그지 그러니까 두개 달린 거지 하나는 삼키고 하나는 뱉으라고 응. 거니할 게 하나 있어. 동재놈들이 어제 어제 어제 내기숙에서깨온 것을 보니 아, 아, 상담을 아, 해야야뭔 소리야? 아니가 똥재 우유 같은데. 우유 지금 오지 않았어? 우유 우유 우유 받아가, 우유 다네 건가? 다네 건가? 우유 어. 우유 우 어?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왜 그러소? 아니야, 왜 아니 아사부왜왜다왜나다 찾았어! 아 그래. 왜, 왜, 왜, 왜, 왜. 다 무슨 일이야! 애들아, 무슨 일이 애들아 먹어 여기! 아니야! 아니. 나안줄라고 내가 다시 나눠줄라고! 음... 여기 여기 애들아 여기! 야! 오, 내 우유. 것도 먹을래? 아니 아니 괜찮아! 아 뭐야! 어? 황금유업 막내 딸내미 우유를 못봤다 좋다! 여기 멋있다. 받았어! 멋있다. 다 받았는가? 어 뭐야! 공 딱지지 네. 준 경운기라니? 무슨 소리요? 양이가 방구 끼고 경운기 소리라고 합니다 아 여기 이거 타는데요? 하뭘 타요 풍삽 이거 이거 구름이 타요 어서 타는 냄새 안 나니? 타는 네. 거 아니요 이거 멀쩡한 것이니 신경 끄고 그 수업이나 진행합세 어, 내 두근 세근 네근 눈이 저... 맞지... 타고 있잖아 멋있다. 두근 탁 다들 조용히 하시오 어 당근 드시네? 풍삽왜 당근을 드시오 수업 시간에 아니데 네, 오늘 아침에 그 당근이 생각이 계속 나서 그걸 좀몇개 챙겨왔네 음, 그 다들.. 그 소리가 당근 먹나? 그 좋은 아침일세 다들 간밤에 별일 없었는가? 아 네. 있었어요! 네. 그, 그.. 말해보시오 아니 어떻게 된게 여기는.. 에? 천장도 뜯어먹었다고 방에 빗물이 흐르나요! 남행 열차도 아니고.. 빗물이라니? 무슨.. 무슨 말이오? 아리야 너가 말해봐! 골치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그다 조용히 하시고 그 어쨌든 자네들의 그 상쾌하고 희망찬 표정을 보니 스승인 나 또한 덩달아 힘이 나는구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비지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딛어 봅세 형아 일어나 뭐야 뭐, 누구 자? 그 멘디의 예미룡 요생 그 고개 자요. 드시오 안 자요 아그 오늘의 하루를 여는 말은 가담항설이오 거리가의 말씀담 거리항의 말씀설로 어, 거리나 한간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라는 뜻일세 거왜 이렇게, 이렇게 산만하고 하나도 안들어온다 아이고 하나도 안들어와요 응이하시오 그 집중을 하면 스승의 말만 들릴 것이오 멋있다 그 앞으로 살다보면 자네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삿댓말들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오 시비지로서 시간을 다스리는 직책에 앉게 오소. 된다면 더더욱 그렇겠지 이게 뭐냐 그러니 어떤 것이 근거 없는 뜬 소문이고 어떤 것이 자네들에게 진정 도움을 주는 충언인지. 비용아자어어 어, 앉아 앉아 앉아. 어, 자네들 한 번만 더 내가 말하는데 그 입을 뻥끗하면은 큰일 날줄 아소. 그래 얘들아. 선생님 말씀하시잖아. 진짜. 맞아. 맞아 어? 맞아. 아 진짜 요즘 애들아 진짜 아 진짜. 한양이 어, 요즘 어, 좀본 받으시오. 어, 그래 그래. 오 진짜 리팅 너무 멋있어 자자자 자, 자, 말을 이어하자면 그러니 어떤 것이 근거 없는 뜬소문이고 어떤 것이 자네들에게 진정 도움을 주는 충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할 것이오 <웃음> 와 엄청 산만해 애두 번째 줄 유생들 그 뒤로 가서 서 있으시오 그래, 그래. 솔직히 뒤로 서서 있어야겠다, 좀. 그, 어, 방금 내가 줄이는... 말하는데 하품만 해옥수유생과 그 내가 말만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황금소유생. 와... 맨 뒤로 나가서 서있으시오. 서, 서 있으시오. 와, 진짜요. 에이...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줄 알았어. 자, 자, 말을 이어 하겠소. 하지만 아직 그 분별이 어렵다고 조바심을 내진 말게나 배워가는 단계인 유생들을 돕기 위해 스승인 내가 진짜. 있는 것이니 이 추작관에서만큼은 자네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면 언제든지 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게나 상담실은 늘 열려있다네 쌉뭐 어? 마을 유생 뭐할말 있는가? 마양이가 말했듯 제방 천작을 뜯어먹어서 방안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안장이 되지 못한 복수심으로 제 방에 그런 탓된 짓을 한건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너무 혼란스러운데 풍삽의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 비물이 그... 흘러내리는 게 어떻게 복수요? <웃음> 그죠? 한양이 유생이 천장을 뜯어먹어서 그 난리가 났다는 말이오? 아, 근데 같이 뜯어먹었어요. 같이 뜯어먹었어요. 그렇소 그 어제 가 천장의 수박을 다 같이 따먹는 걸 내가 봤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게 맞죠? 입니다. 어, 어, 나는 나도... 나도... 뜯기만 하고 한 번도 먹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내가 다 녹화해놨다 응? 응이하시오 거 나도 보았는데 모범생 현냥이가 굳이 악의적으로 그런 <웃음> 행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소만 엠엠 <웃음> 아내가 <웃음> 오해를 한건 <웃음> 아닌가 싶네 어 <웃음> 그래도 찜찜한 구석이 맞아, 있다면 맞어. 이따 상담실로 아, 와서 이야기를 하게나 그말이 아, 유생 자리로 돌아가시오 근데 그것만으쌉은매력 어. 있다 너 고장난 천장의 보수 공사는 매점에서 교환 교역이 하시오 어, 제발 내가 말할 때그 조용히 좀 하시오 너말인의 어, 생은 진짜. 왜 이렇게 기가 죽어있어? 그 고개를 들고 자리에 앉게나 미룡이 잔다 어, 앞에 보시오 앞에 보시오 미정이 자네 일어나게 어, 여튼 고장난 천장에 보수공사는 매점에서 교환권을 구매하면 되니 그리 해결하게나 어, 그 내가 이거 산만해서 그못 참겠는데 그냥 그 자네들 자유롭게 하고서 들으시오 그안 어, 그래도 매 선생이 매점에 새로운 놀이를 들여왔다고 하니 자유시간에 심심한 유생들은 매점에 한번 들려보게나. 아마도 낚시와 뱃놀이라 했던 것 같소. 와. 그리고 그 매점 물건에 손을 대는 유생이 있다는 것 같은데. 와, 와. 어떻게 그런? 들었소? 그렇소 그렇소. 천일 공부할 짓이네요. 그, 세상에. 명예로운 시비지가 되기 위해 모인 자들이 그런 부끄러운 짓에 휘말려선 되겠나. 음, 그건 적적. 스승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니 행실을 바르게들 하시오. 인정 인정. 또한 이후 사고를 쳤다는 아, 이야기가 진짜. 귀에 들어온다면 상담실에서 뻣뻔봐저그 어, 제일 어? 상만한 해옥수 유생과 온종일 생활하게 될걸세 어, 일부러 사고치지마 나랑 입고 싶다고 와 대박이다 정말 내 아침부터 힘들어서 원자 그럼 아침 조례는 이것으로 마칠테니 잠시들 쉬고 있게나 내 교무실에 올라가서 다음 수업자료를 챙겨오겠소 곧 뒤에 그 사물함을 보면 자네들 체육복을 오. 한 벌씩 넣어두었으니 와. 미리미리 체육복으로 환복하고 있게나 예오 대박 와 대박 대박 체육복 체육복 내가 먼저 입어야지 아 거. 대박 대박 아, 아니 이거 나 이름 잘 못쓰인거 같은데? 에? 어? 완전 어? 플레임인데? 뭔 소리야! 너 이름 아니야내 이름 아니, 아닌데내 이름 박냥이 아니야? 아니야아왜때려난 브리트니드 점래햇냥이라고몇 번을 말해! 너 이거 선생님한테 이럴거야 일러라 일러 너 어디갔어 네, 어디갔어 일러라 일러 다리들. 일러 다리들. 일러 다리들. 다네들 다네들 네. 나좀 보시오. 왜, 왜 신발이 무슨 신발인지 아우. 와! 내가 아, 아, 어, 어떻게 신발 언제 샀어. 사석 신발이야 이거? 이거 단군 님 신발이요. 오, 아, 오, 안 궁금하다. 이거에 입으면 티가 안 나지? 응? 와, 진짜 상대 쪽 같아 드러나. 네, 오늘 단군님 어? 단군 님 신발 신는 거 진짜 믿는가? 나만 믿어. 못 하게 하고 카도게 하니? 생각해봤어 다음이 나만 아, 믿었네? 뭐지? 조금 부 어, 어, 어. 어, 어, 그럼 여기 저 v 뒤에 가서 입어. 얘들아 이거 봐. 어! <음> 와, 멋있다. <웃음> <웃음> 와, 진짜 멋있다. 어, 완전 멋있어. 야생이 어쩌고 저쩌고. 소리 먹고 러용이 v 뒤 에서 체육복 갈는데요 이홍이 엉덩이 다봤대요 담아대요, 담아대요. 부끄러이용이 엉덩이 다봤대요 담아대요, 담아대요 아니 아니 아니 저거... 자네들 들 여기로 나와보게 <웃음> 무슨, 무슨 일이야 아, 그내 가마꾼 후고 아니요 너의 매력에 빠졌어 난 뭐래 뭐래 어? 이거 뭐야? 내 가마꾼 후고요 아아 후다 그 후구? 그 가마는 어디 갔는가 아나 신발 아이고 그천인공할 것들이 가마도싹어갔구만아 근데 후구 코물 흘리고 있는 거야 뭐야 저거 모짜렐라 봐와 뭐야 모짜라 치즈? 너 모짜렐라 치즈도 어? 알아? 대박들 도 어? 니 뭐야 이게 뒤에 있는 게 모짜렐라 치즈 아니야 이거? 음. 아니, 리고다 치즈인가? 아 조용히 해보시 대박. 대박. 대화 아그 음. 뒤에 있는 게그 리코타 치즈고 저거 어. 이렇게 핑 두른 게 스트링 치즈인가 봐. 치즈? 오. 응. 너숨 쉬고 아이고,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숨나위을걸어 와. <웃음> 금소짱이다 와. 와. 와. 와. 와. 와. 짱이다. 와, 와, 왜 와. 대박이다. 애들이랑... 들 <놀들> 와! 금속 진짜 짱이다. 아, 아, 무슨, 아, 무슨 일이야? 하나도 받지 못했어. 걱정 마, 걱정 마. 야, 오늘 잔치 열 내가 잔 와, 열다? 그래. 야, 우리 이따가 기숙사 들어가서 와, 야식 파티 하자. 와! 와! 와! 아, 근데 아직 들 야, 다 같이 먹으 아니? 다들 왜나 조용히 하고 집중하세요. 예. 그 어, 오늘 수업은 야외에서 진행하려 하니 다들 짐 챙겨서 밖으로 나오게나. 네. 어? 네. 어디서 소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소만? 나요나요 나요. 어? 아, 그렇죠. 금소가 소잖아요. 뭐 가끔 저러더라고요. 반의 뒤에 그 네. 뭐인가? 음. 내가 그 외부 물건 반입 금지라고 하지 않았소? 물건이 아니라 내몸좀 흐구요. 말이 들고 가 보여 흐구. 흐구네. 자네 그? 외부 물건 반입금지라고 해 하였는데 지금 그이 명예로운 학교에 그 외부인출입을 어... 허용한 겐가? 아이고 그럼 내 몸종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선생님 품삽. 그렇지 아니. 연기 때문에 어... 얼굴이 가려지네 예예 풍삽 예, 거시기 그 흑우는 물건이 엄연히 생각하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 흑우가 아이 막내딸인 금소를 생각하여 음. 예, 약간 주전부리를 조금 에어 옥수 보세요 주전부리를 조금 쌓았다고 하여 저희가 다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금소가 음, 외부 그렇소. 거시기를 거시기 한 것은 좀 거시기 한 일이지만 그치만 다른 친구들에게도 거시기를 나누어 주었으니 그 심성을 생각하여 이번은 아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풍삽맞소 맞어. 맞어. 얘왜 이렇게 감싸? 어, 알겠어그 햇냥이 유생은 참. 어제도 한데? 그렇고 어? 마음씨가 참 넓은 것 같소 일부러 나랑 밀당하는 것 같애 어, 저 황금소 내가. 유생 그저 흑우 저놈은 내가 정성생에게 이야기하여 찐찐한 집으로 데. 돌려보낼 테니 아, 그 신경을 말해. 그만 끄시게 야너 금소 때문에 간식 먹었잖아 간식 먹을 거잖아 우리 같이 너 어, 욱수 혼나면 다시는 이렇게 간식 못 먹는다고 바보야 황금소 자네 여튼 한 번만 알았어. 더 외부 물건이나 외부인을 반입하면 그내 자네 부모님에게 바로 연락할 줄 알게 알겠소 내가 정말 당군님만 아니면 일어나 끼어누는 건데. 아휴, 중얼거리지 마시오. 꿍물꿍물 아, 그 내가 그 아까 물어본다는 걸 깜빡하였는데, 그 다들 본 주작관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아침은 먹었는가? 내 듣기론 매 선생이 새벽부터 고생하며 준비했다고 하던데, 옥수 잔에 어딨는가그 아, 아. 옥수주 뒤에 있어요. 옥수 어디 있어? 옥수 잔에. 그 하구들에게 배식은 잘 해주었소. 어, 아, 네. 왜? 다나눠줬다 나눠줬습죠. 허곡스 옥수가 잘하려면? 저한테 배식하라고 어, 시켰어요. 뭐뭐라어그 뭐, 나는 그 햇냥이 유생이 배식하였다는 말이오. 예. 아아 어? 어? 옥수가 그,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근데 맞았어. 저는 예 옥수가 저와 옥수에게 풍쌈이 같이 시키신 줄 알았는데 옥수가 너무 쓸쓸했나보네요 아니요 거짓이요 옥수는 손아다 까딱 안 했어 혜옥수 어? 자네 내 분명히 <웃음> 그 자네한테 부탁하였거네 <웃음> 거참 혜옥수 어? <해읍수> 자네가 <웃음> 알아서 상담실로 오게나 몇 시인지는 말안 하겠네 다들 알아서 나오시오 자율주립 상담실에 짐 풀었대 그냥 어, 상담실 야. 프리패스다 야나 금소 깨우느라 지금 눈땡이 밤땡이 된거 안보여? 어 눈땡이 밤탱이 아니고 눈 멀쩡한데? 일부러 2층이 너한테 편한 일 줄건데 에? 따! 소리야 야 그래서도 개수가 모자랐구나 니가 그러니까 먼저 먹었구나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아이고 금소 눈물 찔찔 짜네요 허걱스 <웃음> 아니 근데 저거 저 근둔 탈탈탈 소리 전화 하고 막 저렇게 연기나는데 저래도 되는 거야? 왜냐니 요새 몰아요 예? 아니요 그... 폭삽 어. 그... 근둔이 너무 멋있다 하였습니다 제가 갖고 갈 거야 어? 아이고 내가 흙울을 두고 가려니 발길이 안 떨어지네 이거 어? 어 레노이요 발굽이 너무 미끄러운데? 거 어디로 가는 거요? 선생님진짜로 내려가셨어 근데 우리 이거 뭐 오늘 비 오는데 체육하는 거야? 그 야외 수업해 대박 돌돌 인치 있잖아. 응 음, 그렇긴 하지만 너무 축축하고 축축 그렇구나. 축축 축축하 다들 나왔는가? 아니야 제 꿍거리야 꿍거리. 자 네. 어? 여기가 오늘 수업을 진행할 장소라네. 그런데 어, 아, 아직도 비가 와서 그 수업을 하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 보시오. 예네